그 옛날 어떤 녀석들이 내 다리를 못 쓰게 만들어 놓던 날난 그들 너머로 나무 그루의 몸을 숨긴 어떤 눈빛을 보았어 그건 바로 어, 어, 어. 준태 너의 눈이었지 그 뒤로 난 이를 갈며 복수만을 생각해왔지 언젠가 널 이기고 그때 그 한을 푼다고 지금 준태 너를 물리치고 내가 이긴 건지는 몰라도 난, 난내 자신에게 지고 말았네 현명할 수 없는 패배자가 된 거야 내 선수 다리 부상 하나 발견해내지 못한 무능한 지도자 복순이 뭐니 할 자격도 없는 놈이엇 난 구독, 좋아요, 클릭! 하니야 실망할 필요 없어 넌 정말 대단한 녀석이었어 이제 새로운 훌륭한 선생님 만나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하니 넌꼭할수 있어 하니야 그래도 이번 대회가 많은 경험이 음, 됐지? 무겁지 않아요, 선생님 녀석, 주방을만한게 뭐가 무겁니? 전달합니다! 전달합니다! 일본의 로티 선수가 기권함에 따라 그 다음 기록의 선수가 자동으로 결승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일본의 로티 선수 대신 한국의 한이 선수가 결승 진출권을 얻었습니다 한이 선수는 속히 출전 준비해 주십시오 도 가라고 뭐 하니? 선생님 <웃음> 안돼 내려주세요 선생님 안돼그 다리로 뛸수 없어 할수 있어요 뛸수 있어요 너. 여자 100m 결승 <웃음> 1번 코스 영국, 2번 코스 호주, 4번 코스 미국의 <웃음> 티나, 5번 코스 일본의 에이코 <웃음> 구독과 좋아요. 마지막 8번 코스! 한국의 하니! 뛸 거야. 세계 주니어 육상 경기 대회! 여자부 100m 단거리 결승입니다! 갈갈갈 <웃음> 갈! <웃음> <웃음> 와하하저 <웃음> <웃음> 동양 꼬마 좀 봐! <웃음> 저렇게 짧은 달리는 어떻게 달리여? <웃음> 도토리야 도토리! <웃음> 야선 참과한게 기적이다! <웃음> 야 누가 우유 좀 갖다 줘! <웃음> 꿈빡꿈빡 투리번 투리번 <웃음> 키 크다고 다 잘하는 거아니야 이깔 이까난 키가 장아도 <웃음> 이길 수 있어! <웃음> 물건 물건! <웃음> 볼게 어? 누가 이기나 나+ 넘비 <웃음> 우와.